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빨지 놀라주세요 <웃음> 어, 이번에는 G7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지금 됐나요? G7 회의는 네. 저기 다음 주에 열리고요. 아, 지금은 재무장관 재무장관들 아, 앞서서 재무장관들. 네, 재무장관들 뭐, 이게 뭘 항상 저기 국제 어, 중요한 저기 G7 내 G8이라든지 이런 아, 네. 회의 사에는 항상 외무장관, 뭐, 재무장관들, 재무장관들이... 뭐 미리 다한번 음... 모여요. 그리고 또그 앞에 뭐 실무진들도 모이고, 뭐 셰르파라고 또 시, 정말 실무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어... 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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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5% 최저세율에 대해서 합의했다. 오, 라고 지금 맞아요.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게 오. 그동안에 애플이라든지 구글, 음. 이런 미국 초대형 IT 기업들이 음. 조세 회피구역이라든지, 네. 아니면 법인성 낮은 데를 이용해서, 어. 아, 그쵸. 세금을 줄여왔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자기네들 기업을 그쵸, 짓죠 거기다가. 공장을 짓거나. 공장, 그것보다도, 아, 그냥 네. 거기다 법인만 아,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서류만 아. 만들어 놓고. 보통 이 국제 글로벌 기업들이 보면은 어, 만약 한국이나 한국에서 네. 생산을 했 어, 매출 했잖아요. 네. 그게 흘러가지고 조세폐교에 있는 또 본사로 올라갔다가 그거 그게 거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오고도 해요. 음.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보통 표현한 거 보면 세금 무포리이다 어. 그런 많이 하는데 세금의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 어떻게든 안 내려고 이렇게 막돌리는예요 돌고, 돌고 돌고 돌고 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 같은 에서도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 세금을 얼마인지저희들 거의 알지도 못했고 매출이 얼마인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 과세를 좀 해야 되는데 좀 공개하라 그런 비만, 비판이 많았죠. 근데 요번가 미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 게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대책 발표하면서 딱 집어서 아마존 얘기도 하고 포천 <웃음> 어. 500대 기업이라고는 미국의 대부분 재벌 기업들 말하는 그 500대 기업들 그쵸. 55기업이 그중에서 세금 한 푼도 안 냈다. 헉, 진짜 한 푼도 음. 안 내는 수준이에요? 좀 적게 내나? 안 냈대요. 어머 웬일이야. 그 사람들만 제대로 내도 이 부자 증세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 굉장히 이 부분에 음, 아. 집중을 많이 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어, 세율 28% 법인세율 인상 부분과 네. 뭐 이, 어, 세금 루프홀 없애는 것들 예, 예, 그런 예. 것들 여러 가지 다 연결돼 있는데 그렇구나. 지금 가, 상황을 보면은 어, 최초에 얘기했던 28% 법인세율 인상은 점점 점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데 공화당이 합의 안 해서 이제 점점 점 이제 어, 최저 법인세율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법인세이올라가 그게 지금 있고. 미국이 추진하는 최고 법인세율이 15%입니다. 음. 15%에 지금 주재본이 발표한 최저 법인세가 또 15%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세금 공제를 받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15%는 15 15 들어오는 거요 저기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음. 이제 그왜 그 거대 기업들이 세금 안 내려고 법인세 아주 낮은 나라를 통해서 네. 이 이수법이 안 통하는 거죠. 이제, 이제, 그 그런 나라들도 거죠. 다 15%까지 올리니까. 네, 이게 어, 도망갈 데가 없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음.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 네, 예, 저기 아일랜드 같은 경우가 네. 법인세를 낮춰가지고 어, 큰 기업들 많이 유출했어요. 아, 진짜. 음. 거기가 이게, 여기가 얼마인데요? 여기가 1 2라고요 11. 12, 12? 12, 12. 12? 12. 예. 그러니까 최근에 어,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어, 과정에서. 아. 독일 뭐 같은 나라 그래 21% OK, 또 이런 나라들은 OK. 그러니까 <웃음> 이게 점점점 이게 합의 과정에서 어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 그러겠다. 미국도 뭐 21% 제시했다가 어. 글벌 법인세를 음. 25% 제시했다가 이제는 이제 15% 정도 합의를 보는 거죠. 음, 그런데 물론 이게 좀더줄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최소한 15%는 일단 이 G7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음. 아마 그래야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합의를 할수 있죠. 네,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했구나. 그리고 일단 G7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EU에서도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아또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다, 다, 다, 다 전반적으로 다합의될 것인데 네. 아마 연말까지 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음. 아 일단 15% 정도로 가지 음, 않을까. 그럼 힘내. 한국도 15%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학원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으면 네.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니까. 아까 그러니까 최저라, 아까 그러니까 네. 그 15% 밑에 있는 네. 국가들만 올리면 올, 되는군요. 네, 15% 일단 아. 받자는 거죠 최소한. 그게 15%가 최 최저가 15%입니다. 네, 최저로 수준들 15 받아야 된다라는 음. 거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세금 공제를 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보다 더더 공제 항목이 더 많은 것 같던데, 음. 별별 항목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율이 2 1인데 예. 지금, 예. 거기다 뭐뭐다 까고 까고 까고 하보니까 이게 없는 거야. 음. <웃음> 거기 또조세피부요 활용하고 하면 세금을 안낼수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 세, 우리가 이제 그 기업들이 다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요. 알아보니까 어 일단 그때 그 이익이 적용되면은 아마. 뭐 구글이라든 알파벳이라든지 뭐 네. 애플 이런 기업들이 아마 어, 세금이 해요? 아마 10% 더, 더 내야 되지 않나 더 내야 아.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더 내도 그러면 자국에다 내는 거예요? 이게 좀, 좀 내용이 좀 다양한데요. 네. 일단 미국에서도 내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네. 네.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합의된 네. 내용에 네. 따르면 어, 이게 아마 그렇죠.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최소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네. 세금 내야 될것 같아요.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구글이 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 바뀌는 음.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떡밥을 준 거죠 또. 그렇지. 내가 음. 다 내가 다 갖을 게가 아니라. 아, 너네들도좀 가져. 그래도 어, 그렇게. 가져. 됐구나. 받고 어. 우리도 어. 우리대로 받겠다뭐신되는 어. 음. 거죠. 아,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구나. 네. 음.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게 일단 최소한 28% 법인세율은 네. 네. 이제는 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많이. 이게, 음... 이게 15%를 최소한 말은... 올린다고 해서 할 경우에 일단 네.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 굉장히 그렇죠. 커지는데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어, 말이 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거든요. 음, 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공화당하고 좀 합의하면서 음. 이미 이것 28% 포기할게 네. 어. 21%만 그대로 유지할게 대신 합의만 해줘, 인프라 법안에. 그렇죠. 그렇게 죠 했고, 어, 투자 규모도 점점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제, 그러니까 4일 날 합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또한번 시도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또 논의를 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이 과정이 점점 더 계속 벌어지면서, 음. 합의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음. 다만 이제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강초 예상했던 뭐 2조 2 5 0 0 달러, 그 부분은 음. 분명히 좀 음.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안에서, 뭐 지금 계속 1조 7천억까지 줄었다가 음. 1조 달러까지 줄었단 말도 있는데 그 부분을 뭐 완전히 없앤 건 아니고 음, 음. 옆으로 살짝 빼서 음. 나중에 합의하자 아, 그런 네, 것도 있긴 음.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뭐이 법인세 28%도 당장 이게안 하더라도 예. 별도로 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음. 어뭐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28% 법인세는 어, 아,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소와 시장에는 이게 아주 부정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러네요. 어쨌든 뭐 다행이네요.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네, 한국 입장에서도 되게 좋겠어요. 한국 입장에서 어쨌든 뭐 그동안 한국에서 뭐, 아, 수익을, 세금 안 내던, 세금 안 내던 기업들이 세금을 낼수있는면좀아무 음. 긍정적이죠. 과거에 그러겠네요. 한국에서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마다 음.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그런 직원들, 임원들이 불러와 가지고. 음. 혼나기도 했거든요, 맞아. 주변들한테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또 자신들의 입장만을 발언하안기 때문에 그러게. 뭐 별다른 어, 답변도 하지 못해졌어요. 그동안 세금을 안 냈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그렇구나.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구멍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러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 거잖아요. 오른 거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아일랜드에서 뭐 회사들이 빼, 빠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니까.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통일돼버리면 어. 굳이 아일랜드로 음. 안 가겠죠. 뭐 굳이 아일랜드보다는 아일랜드에 계속 남아있더라도 음. 혜택이 아마 좀 줄어들 수밖에 없 줄어들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래도, 주, 이 과정에서 또 어, 미국 행정부가 노리는 건또 음. 미국으로 복귀해라. 음. 그런 것 그런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지. 보통 리쇼어링이라 표현을 하거든요. 어. 해외에 음. 있는 기업들사실 돌아오게 하는 걸이효리가 하는데 그 정책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법인세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 어,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음. 좀잘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그쵸. 이것이 투자세 분야로 들어갈 수때 굉장히 큰미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 그 구독자님들도 한번 음.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아. 이 법인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지켜보시는 게 이게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네요. 굉장히 중요 영향을 음. 미치죠. 그렇구나. 근 좋게 조케... 어느 나 하든지 세금이 어? 높아진다는 것은 중요한 거. 아네. 내 돈에 들어오는 규모가 적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내손에 들어가 오 잡히면은 기업의 어, 부담도 늘어날 것이고, 아, 그러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서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 기대 이익률이 줄어들면은 주식이 뭐 내려와, 주가는 주가 내려가지. 어 주가 수익배율 곱하기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보통 우리가 보통 1 0배 평가 해준다, 이게에그데 네, 네. 이익이 한 30% 줄었어요. 음... 그러면 3 0만큼 주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네, 그런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기 이게 때문에. 이게 국가들만 음... 좋을 일이고 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네. 좀 네. 우려할 거네요.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어... 걱정되는 부분이 당연히 음... 법인세 인상이라는 부분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지금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뭐 3억까지 예상했던 그 음, 음. 초대규모 투자. 음, 뭐 법인세 인상, 음.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일단 톤이 점점 다운되고 다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일단 나섰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미국이 그렇네. 과거에 트럼프 정부였다면. 안 하죠. 아니, 뭐, 아예 개입자체도 네. 안 하고 자기 네. 만들었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이 옐런 장관이 일단 신뢰도가 높단 말이에요. 음. 이분이 재무부 장관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음. 이분이 뭐 연준 의장도 했었고, 거기 재무부 장관까지 한 네. 분이 또 지금 주세를 가서 이렇게 합의하겠다고 네.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전 세계가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거죠. 네. 이분이 사실 재무부 장관 맡을 때 네. 굉장히 그 기대가 컸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재무부라는 거는 일단 기본이 세금이에요. 음, 음. 연주는 어, 금리를 결정하는 곳이고, 그렇죠. 여기는 세금과 그런 관련된 걸 음.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음. 어쨌든 세금 관련해서는 연령 장관의 총대를 메고전 세계에 자기가 나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G7에 이번에 또 한국이 참여해서 더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게 에.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가고 음. 문재인 대통령도 가시고 하면서 음. 거기서 또, 또 많은 또 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더뭐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관련해서 더 풍성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G7에서 최저 법인세 15% 합의했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드디 <목소리> <목소리>